금일 오후 4시에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해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개발 전문농업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진군 관내 군민중 24명이 지원해 그중 22명이 지난 4월부터 20주에 걸쳐 매주 1일 3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원해심리상담사는원해를 활용해 노인요양원과 호스피스 병동 등 의료시설과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원래 심리상담이라니까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그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 실제로 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이 봤습니다. 20주일 교육을 어 하게 돼서 참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그 세월 동안 네, 휴강 없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하셨는데 함께 마무리 같이 할수 있어서 교육기간 중에는 현장 실습을 비롯해 마지막 주에는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자 22명 전원이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는 등 교육 열기가 더 한층 높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자격증이 되리라 확신하고 하이튼 취득한 자격증을 사회봉사를 위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의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터득해서또 다른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20회기 동안 매일 6시간씩 힘들고 덥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이심리상담사자격증이 앞으로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